<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주쥬예요. 오늘도 엠씨로 돌아온 주쥬예요. 예. 쥬 엠쥬 엠쥬 엠쥬. 오늘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복이 있어요. 어왜 한복이 있죠? 왜 있을까요? 추석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스타일체인지 한복편입니다. 강광술래한번 할까요? 좋아요. 어 <웃음>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아, 그래.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아, 스타일 체인지를 사람 대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어,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희 모두가 한복으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 때 항상 한복 입어요? 아저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저는 차례 지낼 때 입어요. 매매 어, 명절 때. 네. 집에 있는데 한번도 입어본 적 없어요. 어. 네? 제거 드릴게요. 네? 어. 아 괜찮은 데요 <웃음> <웃음> 보통 이제 재밌는 시절에는 입히다가 섞인 적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 저도 그랬어요. 이학년 때까지 입었던 것 같아요. 음, 이런때 가는 거 말고는 이런데 처음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이럴 때. 이럴 때. 이 안고 싶어서 그사람 쪽에 염증을 냈다던데 맞아 맞아 맞아 이 예, 몸이 되게 아프대요 네 이해해주세요 네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저희 한복을 네. 골라볼까요? 네. 아, 네 좋아요 자 네. 오늘 이게 준비된 한복 다섯 개네요네컬러감이 네. 완전 다른데요? 네 우리 카메라 하나 벗고 요그 이렇게 여러분 아! 이렇게 열어줘는 여러분 방송이나 그거라도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검정색, 노란색 고란색이네요? 뭔가 준비하신 분이 너무 저격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검정색을 입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아니요. <웃음> <웃음> 그렇다면 <웃음> 저는, 저는 이거요. 예 <웃음> 아, 제가 이거 입을게요. 그렇죠 저는 아, 어, 가운데 네. 거예요. 저는 마태가 <웃음> 마태가 <웃음> 보라색이에요. 네. 왜요? 위도 위도 위도, 위도 핑크색이 패는. 안돼요. 저 이거 입을게요. 아 근데 저맨 저 끝에 거좀 약간 좀 탐나는데, 약간 좀그관상의 이정재님이 아. 저런 거 많이 좀입으셨잖아나 나도 이거 아, 탐나요. 자입을게해그 되니까. 어. 탐나요. 날 가져갈게요. 그래 나 가져갈게. 나 가져갈게요. 그래도 내 네. 거야. 나다손 어, 다음은 내거야자그러 노란색 가령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딱 보니까 여기 커플로 입어야 될것 같아서 그럼요 그네요연 보라 약간 세색시세신년 같아요 세식시 세식시 아요 아이 고마워요 이거가 누구로 옳게요 그럼 이제 뭐 입고 오나요? <웃음> 네 입고 네, 아요 입고 옵시다 네 갔다올게요 성함이 아니 점프? 아 오케이 되게 아, 좋아하네 하나 둘셋 우와 도착! 이종재씨가 오셨어요안녕하십니요 이종재. s 어? <웃음> 기생충 아니에요숙박 n 이야 a 어, n 뭐. t 커플들이 있어. 제가 너무 쓸쓸하네요. 아 me. Only j 그렇게 하십니까? e Come say it now. So, d o 요 t ask m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 죠 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 h 저 놈의 건장을 매우 쳐라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형. 약간 그런 거 잘할 것같아 맞아, 맞아, 맞아. 해줘, 해줘. 건장 백 대. 건장 백 대. 일월사사. 공사사육. 이거 아니에요? 이순신 사사입니다. 공사사육. <웃음> 아직 한번 입고, 입고 왔는데 아, 이미 지가 완전 다르죠? 음. 네. 네. 친구들이 특히 이제 유진 채 굽은 네. 보라색으로 딱 깔맞춤을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좋아요. 그, 역시 보라 피플. 그 이거 입으세요. 아,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아 보라색이 어울리진 않아요. 아, 오케이. 아좀 정말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당신의 그 연애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연애 스타일이랑 같은 그이 보라색끼리 딱 잘린 그 노을빛 있잖아요. 뭔 소리예요? 무슨 개소리야? <웃음> 말이라도 뒤걸면 더 말이 되는 줄 아나? <웃음>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한번 추석에 또 유진이 어머님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두 번째 만남이네요. 그렇죠. 네. 세 번째 만남은 결혼식장이 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어 언제 결혼할 거야? 서른 여덟 살. 너무 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저 아기 낳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 십이 년 뒤에요. 네. 신혼을 오래 갖는 걸를 해야 되니까. 네. 아니 뭐 서른 33... 세. 아그케이 좋아. 요 늦어도 네. 네. 한복을 오랜만에 입은 미션 어때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응. 가슬 가슬이요. 대질이 아, 그렇긴 하죠, 솔직히. 재질이 맞아요. 네, 질 네. 네. 이게 대박. 겨울 한복이또 아니잖아요? 어, 그 저희가 입은 게 전통 한복이 아니라 퓨전 한복이에요. 어, 퓨전. 근데 금색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네. 원래 노란색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맞아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네. 슬리퍼 색깔도. 아, 맨날 싫어요. 딸맞춤 했네. 깔맞춤 딸맞춤 했어요. 했어요. 한복을 좀 자주 입으신나요 제가 말은 대한민국 탑업모델 본선 진출자로. 어, <웃음> 진짜로? <웃음> 맞아요 작년인가 그때 제가 보스까지올랐어서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주 입었어요. 여드바드라. 민도씨 이쁘죠? 에이 도 진짜 아, 미치겠어요? 왜요 왜요 왜요? 아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정말 검색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 진짜네 어왜 그래? 어, 어 좋다 좋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한다좋한다마 진짜 오랜만에 입시는거 아니에요? 아 이런 심한 게 괜찮아요. <am> 아. <fish festivals> 아, 저도 괜찮아저여태까 스타일 체인지 스인지체아 이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체인지했을 때뭔 말을 했어 치마, 치마, 치마 아, 이 길어도 괜찮아. 어, 제일 편해요. 지금이 제일 아 마음이 편해요. 어, 그죠 어. 저도 지금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아, 그렇다고요. <웃음> 잘 어울려요. 네, 잘,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연보라색 이거 되게 처음 입어봐요. 그런 것 같아요. <웃음>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여보도. <웃음> 모또 뭐야 제대로 하자 <웃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즈를 공분하게 아, 인사 이제해보 어? 저희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추석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동생 하나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보내세요와아허리자 <웃음> 이제 그러면은 네. 제꼽팀 음. 한번 포즈 취해보세요 네. 빨리 한번 빨주시죠 저희는 아까 준비했던 걸로 하나 둘셋 야 너무 못 찾는 거 아니야? 잘 찾아야 돼한 번에. 자 하나 아, 둘, 둘 셋. 최다 음명한 미소. 그럼 저는 이렇게. 자 그다음. 주연이. 저요? 하나 둘 셋. 어 역시 한복. 오, 잘 한복 잘 진. 한복 진인가 진? 네. 마치 아, 새벽에 아. 그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 이슬 위에 있는 천사 같아요. 오, 오, 오 뭐야 오 오늘 왜 이렇게 수입해? 이어서 <웃음> 바꾸시고 있는데 <있네>, 이어서. <웃음> 하나 둘 셋. 오! 우리 죽으려고 음, 있사람들풍선한가을마치떠 네, 네. 있는 답을 표현한 것만이야 네자 다음! 자 우리는 뭘뭐 하냐? 자, 우리 에게잘 부탁드립니다 시집 가거든요? 살려가는것 어. 같다? <웃음>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요 시집 간다고 한 건데 왜 그래요? 누구랑 <웃음> 가나요? 누구랑 가나요? 도구랑 도구랑 가나요? 아 <웃음> 귀여워 귀여워 미안하 됐다! 끝! 끝.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입었는데 그게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MC거든요. 어. 저는 아무것도 안할 건데 어. 여러분들은 한번더 옷을 바꿀 거예요. 아니요. 저이 정도로 입어보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헛된 희망이고요. <웃음> 헛된 <웃음> 희망. 네. 서로의 마음을 더잘 알아가 보고자 서로 서로 바꿉니다. 아, 어. 저는,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에? 좋아요? 네! 네. 좋아요? 나 언제 이런 걸 입어보고 계세요? 그래요! 나도 오히려 좋아 네, 이런 치마 언제 입어보고 계세요? 좋아하시니까 뭐 기쁘네요 한번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복으로 나로 바꾸자 네. 나로 바꾸자, 바꾸자. 바꾸자. 하나 둘셋 아 저희가 바꿔왔어요 바꿔입었어요 여러분 아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웃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예뻐 아 진짜, 진짜 섹시야. 너무 귀여워. <웃음> 귀엽지 않아. 아까 사진 찍으놓고그랬어 <웃음> 제대로 하자. <웃음> 아 미도가 너무 예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생겼어. 제가 좀 장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위험해 여기 <웃음> 아 근데 네. 전 치마니까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이게... 입고 다니고 싶어요. 당신 너가 좀 주시면 입으면 뭐 오픈은데 있어. 막 진짜 완전 핏 실루엣이 싶은 걸. 어 계속 이제 자꾸 <웃음> 뒤에서 캔지 <팬지> 확인해요. 와 진짜. 갈 팬진 둘이 가서 확인해야죠 맞아. 아니 벌써 봤어요. 봤더라고요. <웃음> 아, 뭐어때 우리 사이에. 예. 네, 우리 사이에. 네. 저희가 요즘 스타일 체인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다 봤어요. 맞아. <웃음> 다 벌써 망가진. 아니 눈동 너들 밑에 더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어 <웃음> 벌써. 여기도 봤고. <웃음> 아 이분은 아까 그냥 밖에서 들었고 샷샷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여긴 자꾸 밖에서 갈아입어요 그냥 아 니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디서 가라 입어요 우리가 저 밖에 있었는데요 저닌눈 네, 까르세요 핀 아, 이쁘죠? 아. 네. 슈트하네요 아까 혹시 같은 핀이요? 네 아, 맞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저... 뒤로 왔다고? 저. 아 <웃음> 아까 내가 하던지 그대로 하고 있네? 그니까 러 이거 입으면 자꾸 이렇게 돼요 이유를 모르겠어 그냥 추워있대요 어? 제로도 괜찮은데? 응. 아나 지금 빨개 벗은 것 같아요 왜? 바지가 없어가지고 왜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야, 어머, 어머. 보셨어요? <웃음> 진짜야? 거짓말인 <아니에요>? 줄 알았어. <웃음> 좀 놀랐어. <웃음> 아니 아까 밖에서 그러고 있었어. 아까 마트 저고리 뒤집어 입은 썰고 알지 않았 아니 저고리를 입었는데 가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웃음> 어, 어, 어. 오늘 이렇게 입는가 건 싶었는데 걷고 <웃음> 내봤더라고. <그냥> <웃음> 아니 묶어달라고 와서 봤는데 이 옷에 깃 같은 게안 보이는 거예요. <웃음> 이게 어디 갔지 하고 봤는데 밑에 있어. <웃음> 아 진짜 추모친다 <웃음> 왜요? 왜요? <웃음> 아니 왜, 왜이 주목하지 마세요. <웃음> 하셔야죠 아대로보죠네 좋습니다 입성부터 하실까요? 네네 <웃음> 정은이가 너무 예뻐서 약간 키스를 좀 갈기고 싶거든요 어? 어머! 키스 갈겨주세요 키가해 키가해 맞춰 맞죠아 <웃음> 진짜 해야죠 <웃음> 왜 안해 왜 안해 반응이에요 저는 혀까지 안발할게요뼈빼 왜, 계시면서 왜, 왜, 왜 <웃음> <배게> 곤란해요 <웃음> 아왜 이렇게 부끄럽지 이게? <웃음> 하나 둘셋 뼈도 빨개졌어 아왜 쪽을 안해 왼쪽이야? 맞다. 추룩, 추룩 아니야? 다음! 아 <웃음> 아 오케이 야 여기 뭔가드라마찍을것 뭐 같아 그니까, 어, 그니까 어딜 벗어요? 약간 사연 있는 여자와 그 여자를 지켜주는 더 사연 있는 남자 사연 있어 보이죠? 플랭크야, <웃음> 하나, 둘, 셋 저거 맞아? 너무 내려갔나 거의 블랙크야, 이제 하나, 둘, 셋 와, 조련이다, 조련. 잘 와, 진짜 너무 잘생겼다. 잘생긴 남자와 조련당하는 개. 개새끼. 진수새끼. 개새끼. 애매하네. 설명이세요. 세컥! <웃음> 세컥! <생각, 생각. 웃음> 됐다! 아, 오늘 한복 스타일의 체지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아 좋습니다. 너무 <웃음> 경험을 했어요. <웃음> 되게 시원하죠? 네,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어, 진짜. 그치? 다음 촬영 치마? 아니 아니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한복 입은 리플 마음에 드시나요? 아 진짜요? 아, 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드셨다고? <웃음> 아 중간에 욕도 끊어서 들린 것 같고 네, 아, 또자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한복처럼 저희 모두가 입었으면 좋겠다 싶은 옷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샤넬 샤넬 샤넬. <웃음> 샤넬 샤넬 샤넬 샤넬 샤넬 샤넬 샤넬 굿즈 굿즈 메이플스토리 코스오 재밌겠다. 메이플스토리 면은 허리클 허리클 아니 아니 제는 <웃음> 핑크색 아인눈 아인눈 아인눈? 오케이 오케이 시간은 난난 몰라. 자, 째서 오늘의 스타일체인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뇽 안녕 안녕 나로 바꾸자.